어, 해미랑 인사님들. 그니까. 세시 불렀어. 찍어도 되죠? 여기는 너무 신기해. 아, 네. 네. 세요 네. 와, 진짜 엄청. 와, 엄마 봐. 와. 특히 아는 그니까 얘는 이런식들에 어울리는 것응 약간 맞지? 이렇게 응, 응. 근데 이, 이런 것보다는 이것좀 너무 좀 그래 그때 우리안 아. 말랐으면 그게 안 들어가지 그만 <웃음> 안 나오지 그나마 네가 말랐으니까 응, 그게 나오는 거지? 아빠는왜 응. 계속 그렇게 말르냐고 그러는데 말라야 된다니까 살, 살찌면 너는 안돼 알겠어요 열심히 플라테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음, 음, 그림을 여기 음, 화보에 있는 거 음. 없는 거는 그게는데 사실 그는데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음. 이거를 아까 뭐보랬더니요 보내드리면... 가운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요. 나란. 음. 아, 아, 어, 잠깐 <웃음> 내가 얼굴이 안 언제, 나. 얼굴이 아 여기가 언제 이걸 입어보겠어? 아 거. 리액션 꼭 많이 해줘야 돼요. <웃음>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느낌 아프다. 아 이런 아프다. 아라인에서볼수 음, 네. 네, 어. 있는 원단다아프 아. 되게 담백하면서 어. 있는 그런. <웃음> <레이스고요>. <웃음> <에이>. 음. <레이스> 그 이런 느낌이 느낌 아무래도 좋은 느낌으로 내 어. 네. 모습도 어머니 거울 어. 통해서 예, 예, 보시면은 네. 되게 멋있어요 가슴도 음. 더 나아 보이고 이게 허리 속 아이고. 들어가고 예그 네. 느낌이 시원하게 예뻐요. 아 네. 음. 이번 저도 기분 음. 음. 확다르네네 음. 음. 이게 약간 어. 네, 저 아까 우리 헤어됐잖아요. 네, 고 어, 네. 그니까. 스타일로 되게 네. 고급스러워 네. 그러니까 음. 보이고. 네 맞아요. 어. 저는 이렇게 컴퓨터로 되어있는 게 없죠? 잘 어울린다 근데 네. 왠지 남이 다안 입고 얘 옷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 자세히 입으 야한대! 너가 있던옷 중에 잘 해갖고 입은 느낌이랄까 이런 데레스 하나 집에서 입고 있으면 되겠어 <웃음> 잘, 우, 잘 웃을 수 있을 것 같지. 이렇게 안 주고 있어. <웃음> 머리도 풀러 우리 네. 반머리하고 네. 훨씬 예쁠 거예요. 어,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네. 지금 이게 네. 지금 이런 네.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르게 봐서. 그래. 예. 네. 예쁘네. 네. 네. 예쁘네요. 아이고 얘는 공손네 지금인데요. 예쁜 분이에요, 여러분들. 공손네 이거는 어. 우리 만든데요. 아 어. 어. 왜 다른 게 너무 어. 압도적이었나 봐. 약간은 어색해. 네. 안안가서깨 어. 어. 음 아이고 깨끗하다. 어, 네. <웃음> 우리 지금 아. 정해진 거 같아. <웃음> 네, 괜찮네. <웃음> 아, 굉장히 네. 나중에 시대도 안 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패턴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어. 시대도 안 타고. 어. 굉장히 쭉 가는 음. 그러니까 너무 얘는 큐티한 거는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너무 내 보여 정나라게 내 보이지 않은데 보여주 네. 어. 네, 가볍게 무게감 그런 야하다 느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네, 맞아요. 어,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어. 그런 실크 어, 라인의 어, 깊이나고 깔끔한 어. 되게 진짜 어, 깨끗해. 어, 그냥 음. 깨끗하고. 이제 버섯 더문 얘기야. 아 네, 좋아요. 이이고 네. 이거 <웃음> 되게 근데 음, 음, 음, 어느낌이 음, 음, 느낌이 확 음. 다르네. 이건 또. 어, 이거 본식 어. 괜찮는데요. 이것도? 음. 왜냐하면 베인 또포인트가 돼서 이거 완전 자체 가 완전 느낌 음. 무겁지가 않아서 실크가 음. 네. 굉장히 <목소리> 햇빛 받으면 더 예쁜 옷이에요 예네 맞아요 맞아요 허리선이 음. 음. 음. 안가 안 예. 네. 전혀 과한 거는 아니고 좀 느낌 네. 아 이거 대지 있다 아까 저거보난 이게 더 난... 난데? 저거 제가 막 이러니까 얘가 안 사는데 네. 차라리 베일이 바뀌니까 더난거 같은데, 나. 네. 어 이게 더 이게 엣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주니까 완전 엣지. 훨씬 이게 깔끔하고 더 뒤에 느낌이. 너무 예쁜데? 아, 네. <웃음> 어, 뒤태. 뒤끝가 네, 뒤태가요. 아, 어, 이거 그러니까 되게 예뻐,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네. 다 예뻐서 이거 어떻게? 응. 음. 어, 예쁘네요. 나머지 아야